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 순내죄를 속했네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속죄함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날도 살아갈 때에 의심 없이 주님을 100%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그런 한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 있어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